두개 먹을 건 아니고 한 개는 물을 따라고. <웃음> <두 개. 웃음> 사실 솔직히 이 양이 적어서두 개를 먹어야 돼 봐봐 양이 이거밖에 안 돼요. 근데 이, 이게 두 개가 이래서 그 일반 우리 많이 먹는 육개장 저희 아이들이 육개장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그거보다 약간 적은데 이거는 노브랜드 육개장이에요. 근데 저희도 이게 맛이 없었으면은 안 샀을 건데 한번 먹어보고 몇개 먹어보고 괜찮아서 1 0 개를 구입을 해, 해왔답니다. 근데 이게 맛이 어, 기존 육개장은 좀 먹다 보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얼큰하면서 국물도 깔끔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방송하면서 먹으려고 갑자기 먹방을 <웃음> 먹방을 그냥 어,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으면서 여러분들 하고 같이 먹고 방송을 끝낼 거예요 이제 노래도 같이 듣고 여러도 십사세요. 같이 먹어요. 리듬 춰줘요. 리듬 춰줘요. 멋신을 춰 흘러요. 멈추지 마라. 춰요. 리듬 춰줘요. 흘러요. 어제 술을 좀 먹었더니 해장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거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양이 별로 안 돼. 밥까지 말아 먹아 되긴 한데 그냥 라면만 먹고 아들 네. 데려 가려고요 어. <웃음> 그냥 원래 김치가 아니고 컵라면 이렇게 단무지에 먹어야 하 저번에 김밥 싸고 남은 단무지 소리가 아주 좋이죠 근데 나는 이상하게 방송에서 먹으면 맛있더라 방송하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이룰 수 없는 사랑? 이 노래 들을까? 아, 근데 이거 양이 너무 적다. <웃음> 진짜 한 다섯, 진 남자들은 다섯 짝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갖고 먹으면 끝날 것 같아.